퀴버 차저는 엔지널을 사용하는 터보 차저와 달리 독립된 연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인테이크 파이프를 비롯해 각종 호스와 커넥터, 그리고 센스와 구동벨트 등을 탈거합니다. 2인 1조로 수평을 유지해가며 슈퍼차저를 탈거하고요 드레인플러그를 개방 후 슈퍼차저를 기울여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만 역시나 한 방울도 나오지 않네요. 보통 10만 킬로 전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일이 나오는 차량을 보질 못했네요. 정량의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품 드레인플러그와 브리드 어답터의 모습입니다. 드레인플러그는 오링과 함께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탈거된 수냉 쿨러핀과 플립의 모습입니다. 누적된 카본이 많네요.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클리닝 해줍니다. 깨끗해졌죠? 신품 브레이드 어터와 흡음제를 장착 후 슈퍼차저를 장착합니다. 고정로터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탈거 욕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규격에 맞는 냉각수를 보충합니다. 시동을 켜이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어답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시원전을 다녀온 후 고장코드를 확인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깨끗하네요.